성공적인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전을 네. 하시는 분의 사연인데, 아 이분의 사연을 보면서 글도 참잘 쓰셨어요. 음. 그 상황이 쫙 그려지면서 엄청 놀랬었겠구나 그러게.라고 하는 건데, 음. 2009년도 사연. 저희, 2009년. 네, 저희가 최근에는 이런 사연 후기를 안 받아요. 어. 아, 받기는 하죠. 저기, 아, 그건 간단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때는 홈페이지에 음. 이런 사연을 쓸수 있는 음. 사연 웃기 게시판이 있었는데, 음. 저희가 그런 운영을 안 하고, 음.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인터넷에 음. 홍수에 음. 노출이 안 됐을 때, 음. 그렇죠. 1 0년 전만 해도 네. 훨씬.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뭔 후기를 쓰고 뭐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피곤해 요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귀찮아하고 어.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얘기 듣는 걸로 만족하는데 이때만 해도 정말 정성스럽게 홈페이지에 음. 음. 올려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음, 음. 자, 저는 컨테이너 트럭 기사입니다 인천을 기점으로 전국에 컨테이너를 전달해 준 일을 하니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음. 초창기에는 웬만한 월급쟁이 부럽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말 경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10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음. 우리 경기는 어렵지 언제나 않은 어려웠어. 날이 없었습니다. <웃음> 맞아요. 그냥 계속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일도 없을 뿐더러 워낙 단가가 낮고 기름값이 비싸 통 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차가 뜸한 밤에 밤 시간에 주로 다니고 경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애씁니다. 장거리를 주로 뛰고 물건을 기다리느라 객지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 잠이 부족한 경우 가 많다 보니 졸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 하역장에는 휴게실이 있고 지역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골이가 심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내고 해서 항의를 하면은 민폐니까 음. 그냥 트럭에서 자는 경우가 많답니다 음. 트럭에서 자면 추우니까 잠깐 음. 따뜻한 그 휴게소로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음. 설빛 잠들었는데 여기저기 시끄럽다고 음. 날리니 음.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서름을 모르입다 <웃음> 그 그러니까 찜질방 못 가는 코리들도 많잖아요. 어 그래요? 어 자기는 찜질방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정도로 어. 찜질방 갔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어, 많아서. 어, 그런데 또 찜질방 가면 코골이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 가고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고 음. 그런 게 있어요. 나코 안 걸거든 나고 가는 사람들은 뭐. 그러다가 돌아봐야 얼마나 걸겠어?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 더워서 더우면 더 걸까요? 더우면 아무래도 몸이 이렇게 막좀더 늘어지고 처져서? 글쎄요. 좀 어. 이렇게 온골하더라고서 조금. 고골이가 여름철에 되면은 아무래도 음. 좀더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습도가 네. 높아서라네? 추워질수록. 코골이가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 호흡기 쪽에 문제가 음좀 있는 거죠. 번조하면 아. 네. 조금 더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수축이 좀 있고 그아뭐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거는 뭐 심해지고 그래지고 정도였지 워낙 심한 사람들은 뭐도긴개신이니까코골이 음. 대폭급 선수들은 뭐 계절에 음. 조건 없이 그렇죠. 그러던 중 얼마 전 감기 때문에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수술을 해볼까 해서 갔었는데 수술 성공했단 말을 별로 못 들어봐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음. 마침 그 이비인후과에 우리 그 광고물이 있었나 봐요. 아 그걸 보시고 음. 허, 수술 안 하고 된다고 아. 깜짝 반가워서 물어봤는데 비용이 부담돼서 그렇죠. 음. 아이고 내가 요즘 머리가현 음. 차는데 이걸 음. 어떻게 하자니 너무. 부담이 돼서 포기를 했답니다. 음. 그러다가 음. 대구에 다녀오는 도중 큰일이 있었습니다. 음. 늦은 밤에 단조로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 졸기 일수있는데 그날 따라 너무 추워서 대기실에 앉아서 잠을 잤는데 대충 선잠을 잤던 모양입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졸음을 쫓기 위해 청양고추도 먹어가며 길을 썼지만 깜빡하다가 크흡. 순간 크흡. 앞을 보니 저 앞에 사고가 나서 차들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기에 안간힘을 써서 겨우 충돌 직전에 멈춰 설수 있었습니다. 아우... 10년 감수했단 말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와 정말 이게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차가 갑자기 확 밟으면요. 큰일 나잖아요. 그 짐이 그대로 다 쏠려가지고요. 튕겨 나가거든요. 아그 실어진 짐이? 예. 네. 이렇게 앞으로 다 네. 나간다고요? 네, 네, 네. 허어, 무서워.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우. 웬만한 것 같으면은 브레이크 안받고 지나 가버리죠. 그냥 박아버려요. 네. 아 그래서 그냥 박는 거구나. 네. 그게 이게 차가... 짐이 앞으로 해서 그게 그, 막 사방으로 되면은 그, 더큰 사고가 나니까. 그게 본인도 죽고 그 짐이 날라가서 아무 그냥 여러 사람을 네 그래서. 그러서 그런구나. 그냥 박는구나. 저도 ]구나. 전에 사고가 났을 때 네. 뒤에 이 컨테이너가 따로 왔었거든요. 아우, 무서 저는 가다가 식구들 다 태우고 아. 덤프가 이렇게 가기 덤프가 1차전으로 가요. 네. 시키가 싹 추월해 가는데 덤프가 이제 2차전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봤나봐요. 뒤를 꽁믄서 살짝 퉁! 느낌 있었거든요. 근데 100km 정도 가는데 뒤가 퉁! 흔들리니까 차가 휘익 휘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난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던 말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나는 밟으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도는 거죠 삐아 돌아서 중앙분리대한번 밟고 삐 돌아서 가드레 한번 밟고 또 돌아서 중앙분리대한번 밟고 그세 바퀴를 돌아서 차가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섰는데 뒤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게 앞에서 난리가 나는 걸 보고 받기 시작 서서히 밟기 시작했는데 진짜 이렇게 봤더니 여기와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분이 자기가 출발을 한지 얼마... 그러니까 그 과적 담권문소 있잖아요. 음, 음, 음. 과적 검문소에서 그거를 계량을 하고 출발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섰지 음. 만약에 속도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야 된대요. 그냥 싹 무게고 가야 될 수밖에 고 정말 천 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 딸내미가 뒷자리에 있다가요, 튕겨져 나가서 없어진는 거요. 문 밖으로? 그게 봤더니 뒷문 유리가 깨지면서 뒷문으로 <웃음> 튕겨져 나가서 저쪽 그 중앙 가드레일을 넘어가서 어머, 퓨 가서 거기서 앉아서 울고 있는 거야. 엄마, 엄마, 한 사고했어요. 진짜 대형 사고였네요. 어우, 솔직히 소름돋아 그냥. 그냥 그 딸내미 여기 여기 튕겨나가면서 유리에 살짝 스쳐갖고 여기 찰과장 살짝 있는 곳 말고는 아무도 아니 저쪽으로 튕겨나가고 져 떨어졌으면 무게감도 있을 텐데 떨어졌을 그러니까. 때 어릴 때였나 보죠? 네. 어릴 때니까. 애기가 한 5살, 6살 정도 어 오, 아니, 가벼우니까 그나마. 네. 그리고 거기서 풀밭이 있잖아요. 아 세상에 빈빈빈 하나님이 사주셨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얘기가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진짜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와서 정말, 우리 딸이 보면은, 그게, 가드레일에 이렇게 만약에 떨어졌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 어마어마하게 생기 근데 실제로, 그 레카 기사가 와가지고, 그런거에요. 자기가, 이가드레일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은, 헉! 퉁해져 나가는데,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은거야요 아. 근데부터는 넘어가서, 그것도, 그냥, 절프덕 앉아갖고, 아무! 세상에. 그, 덤프가, 친게 그런 너는 가서 이제 봤는데 아무 그 살짝 그 바로 누가 찬 것처럼 어. 그 정도 그냥 살짝 표시만 있지 아무 표 운전하면서 하고 음. 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때 결과를 근데 만약 졸음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 뒤에 그 컨테이너 실은 트럭이 졸았다고 생각해봐. 음. 우리는 지금 이런 자리가까 없죠 없죠 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도 컨테이너나 음. 덤프나 큰 그, 차가 옆에 있으면 무서우시겠다 저렇게 돌아 <웃음> <웃음> 천천히 추월한구나 아니 그거 빨리 추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된대요. 돌아서 추월하는 거죠 어, 그리고 추월할 때 빵빵해 주어야 어, 어. 아유 그그 덤프 기사처럼 안 보이다는 거예요 자, 안 보이죠 밑으로 들어간 거 이렇게 가니까 보니까 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2차선 들어가야지 하다가 어, 어, 그냥 세해에 그러니까 야 저기 아유. 아유 갑자기 또그 생각이 나니까 아 소름이 막빡돈대요아 근데 이분도 참 그런데 이분도 음. 세상에 나와 할 일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살려주신 거 만약에 거지. 이 사고 처리하는 현장을 다 쓸어버렸으면 음. 감옥에서 지금까지도 있겠죠. 아유. 얼마나, 얼마나 많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 생각을 보면 그러니까. 정말 도름문전 무서운 일. 음. 아,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야 음. 이게 그놈 오코구리 뭐 때문에 편히 자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 생각하니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맞췄고. <웃음> 지금 5개월째 사용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신기하게도 코를 안 굴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휴고게소에서도 써봤는데 응. 저를 아는 동료들이 쫓아내려다가 하요가들을 응. 보여주자 응. 그날부터 휴게소에서 응. 걱정 없이 동료들 눈치 안 보고 편히 잘 자고 있답니다. 응. 집사람도 너무 조용해서 허전할 정도라며 많이 좋아는데 특히 숨을 범추고꺽꺽대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응. 처음에 비용 때문에 망설였는데 막상 쓰고 보니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인데 이도 낚이자고 내 인생 망치고 남은 생명과 인생을 망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음. 확실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한 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된답니다. 음. 빨리 경기가 좋아져서 돈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돈 많이 버시고 소구리 빨리 고치세요. 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잘한다.